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방과 신발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요 옷에 매치되는 신발과 가방 코디 방법을 요청하신 지나킴 마케터님과 또한 옷차림에 잘 어울리는 핸드백 코디를 요청하신 조미자님 또한 옷이랑 매치되는 신발 코디를 요청하신 손혜이님과 일리님의 요청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옷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코디 방법에 대한 영상과 원피스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원피스로 코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디할 때요 깊이 생각하실 것은 코디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요 먼저 두 가지 색상만으로만 먼저 코디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코디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코디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코디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요.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색상을 서로 믹스 매치하셔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방과 신발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멋지게 코디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개성 넘치게 코디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제가 코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모든 옷에 먼저 검정색 가방과 검정색 신발로 코디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 모든 옷에 먼저 검정색 가방이나 검정색 신발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기본적으로 검정색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만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이 다섯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전부 다 다양한 신발과 다양한 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옷에 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섯 개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네 번째 레드의 원피스에도 검정색 가방이나 검정색 신발이 잘 어울립니다. 그린 컬러의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신발이나 검정색 가방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옷 색상과 동일한 컬러로 맞춰서 가방과 신발을 코디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은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통일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톤온톤 색상에는요, 톤온톤 색상의 가방이나 신발끼리 같이 코디를 해보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두 번째는 옷 색상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이첫 번째 사진의 옷을 보세요. 베이지 멜란지와 화이트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인데요. 이때 사용한 색상은요, 베이지와 화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옷 색상에 맞춰서 베이지나 화이트의 가방이나 신발이 잘 어울립니다. 두번째는요 옷 색상에 베이지와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옷 색상에 맞춰서 베이지나 블랙 클러치백 아니면 블랙 빅백도 괜찮고요 아니면 베이지 빅백도 잘 어울립니다 그럼 세번째는 어떨까요 역시 화이트와 네이비와 베이지 옷이기 때문에 신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와 네이비와 베이지 색상 신발이나 또한 가방이 잘 어울립니다 네번째 사진을 보세요 옷 색상이 화이트와 핑크빛 나는 베이지이며 바지 옆선에 블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화이트와 핑크빛 베이지와 또한 블랙 신발과 코디가 잘 됩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는요 상하 동일한 컬러의 옷으로 코디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코디 방법은요 심플하면서도 통일감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키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번째 사진을 보세요 상하 옷 색상이 베이지와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방과 신발도 오렌지나 베이지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옷 색상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이첫 번째는 요 화이트와 블루가 들어가 있는 옷을 입었기에 두 가지 색상의 가방이나 신발로 코디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와 블루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요 원색의 핑크와 그린 옷을 입었기에 마찬가지로 핑크나 그린 신발이나 옷과 코디를 할 수가 있고요 세번째는 화이트와 레드의 신발이나 가방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고요 네번째는 블랙과 레드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준을 좀더 올려서요 톤온톤 코디와 톤인톤 코디일 때 어떻게 가방과 신발을 코디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컬러 매치나 컬러 매치 완벽 정리라는 영상의 톤온톤 코디와 톤인톤 코디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톤온톤 코디 인데요 비슷한 색끼리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색끼리 같이 코디를 한 방법으로써요. 무난하면서도 통일감 있어 보이고요. 아주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색 계통즉톤인 톤에는요. 톤인톤 톤 색상끼리 가방이나 신발을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사진은 톤인톤 톤 코디 방법인데요. 수준이 높은 코디 방법입니다. 이 다섯 개 사진을 보세요. 색상이 아름답죠? 제가 즐겨 입는 코디 방법인데요. 이러한 코디를 톤인톤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색을 톤이 같은 색으로 매치하는 방법인데요. 감각적이고 세련되며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코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가방이나 신발도 마찬가지로 이 톤인 톤 그룹에서 파생할 수 있는 색상끼리 코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개의 사진도 톤인톤 톤 코디 방법인데요. 저번 영상 중에 옷 코디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영상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원색의 톤인톤 톤 코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색을 톤이 같은 원색끼리 코디한 사진인데요, 블루 가방과 핑크색 신발로 코디했습니다. 다른 원색이 들어가 있는 초록이나 아니면 빨간색도 코디가 가능합니다. 이세 번째는요,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 있는 프린트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가방과 신발도 다양한 색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고 있는 옷에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색상의 가방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옷 프린트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자네개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 원피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색상으로 가방과 신발을 코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그 원피스 안에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나요? 머스타드나 흰색, 브라운, 검정색, 버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과 신발도 마찬가지로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색상에 맞춰서 머스타드나 흰색이나 브라운이나 검정이나 버건디를 전부 다 코디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 사진은 화려한 컬러들의 원피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의 예를 보자 한번. 원피스에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나요? 레드나 블랙, 화이트, 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프린트 옷에 맞춰서 동일한 컬러의 레드나 블랙이나 화이트, 블루 가방과 신발로 멋지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빅토리아 베컴의 그 상의 니트를 한번 보세요. 니트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이용을 하셔서 레드나 화이트와 옐로우 블랙의 가방과 신발로 다양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옷도 동일하게 코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옷 프린트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네개의 사진은 마찬가지로 프린트 옷에 들어간 가방과 신발을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이 프린트 원피스 안에 어떤 색상이 들어가 있나요 블루와 오렌지 블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의 색상으로 가방과 신발로 코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의 여성분은 오렌지 하이힐에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루 도트백과 시크하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 그 멜라니아 여사의 그 원피스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한번 보세요. 이때 네이비 바탕에 오렌지와 핑크와 블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신발과 가방도 네이비나 오렌지나 핑크 또한 블루로 코디할 수가 있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옷 색상에 포인트를 줘서 코디하는 겁니다. 즉 그러한 방법은요 개성이 넘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즉 블랙과 화이트 옷에는요 이 블랙과 화이트나 선명한 원색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요 옷에 포인트를 줘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의 코디는요 기분 전환할 때 좋고요 또한 세련되고 개성이 넘치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개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화이트 옷에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네 번째는 오렌지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요 신발도 레드 신발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렌지 신발도 괜찮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믹스 매치하셔서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옷에 포인트를 주어서 코디하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는 요 네이비에 핫핑크로 포인트를 줬고요 두번째는 오렌지로 세번째는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팬츠 색상이 레드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더 화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포인트인데요. 네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번째와 네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가방뿐만이 아니라 이 신발에도 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할 때 이렇게 코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요. 옷 색상과 다르게 신발이나 모자를 맞춰서 코디하는 겁니다. 즉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다섯 번째는 신발과 모자 색상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화이트로 신발과 모자를 코디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탕 색상은 틀리지만 블랙으로 신발과 모자를 같이 통일돼서 코디를 했고요. 세 번째는 부츠와 가방을 브라운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포인트로 마찬가지로 이 클러치 백과 부츠를 브라운으로 통일되게 코디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리 색상, 즉 스킨 색상에 맞춰서 신발 코디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고요? 다리가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리 색상에 맞춰서 코디하는 방법인데요. 이 다섯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이를을 그 누드 색상, 즉 살색으로 동일하게 코디를 했는데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키가 작은 미로 슬라바 두바라는 그 패션 에디터인데요. 이러한 코디 방법을 잘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근거로 아셔서 여러분들이 가방이나 신발을 멋지게 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